인정하는 그 순간 이준석이 그동안 쌓아올린 자신의 모든 것이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. 이 시점에서 가감없이 인간 이준석을 좀 짚어봐야겠습니다.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기 이전부터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까지 그의 지난 과거의 모든 행적들을 좀 가감없이 살펴봐야겠습니다. 이준석에 관하여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누구라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. 3구 대선을 불과 두세 달 앞두고 이준석은 모든 당무를 거부하고 선대위원장직도 그만두겠다면서 핸드폰도 꺼놓은 채 갑자기 사라져버린 그일 기억나십니까 그뿐이 아닙니다. 언론에 나가서 자기당 윤석열 후보를 총지라는 논평을 수시로 하는 등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민주당 당대표인지 국민의힘당 당대표인지 헷갈리는 언동을 하고 다녔던 사람이 바로 이준석 대표였습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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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대 가로 닫고 이렇게 써서 장소와 구체적 금액 사용방식이 적시되어 있었고 이어서 약 일주일 후인 2013년 8월 23일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조직 대표인 이준석에게 900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선물했다는 점 셋째 프로비를 했다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카이스트 출신이며 이준석 대표 역시 카이스트에 입학했던 경력이 있어서 이두 사람이 가까운 인맥관계일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한 점 넷째 이준석에 대한 접대 이후 불과 세달 후인 2013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전유성구 소재 카이스트융합연구소를 방문해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전시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 있었던 점 다섯번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이후에 실제로 240억원 가량의 투자금 유치에 성공한 점 이상에서 언급한 이 다섯 가지 내용으로 미루어 이준석은 아이카이스트사 김성진 대표로부터